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가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부부예요. 부부? 네. 음. 한번 봐주세요. 궁합 봐달라고요? 네. 어. 네. 불러보세요. 남자분 거부터. 나이치야이거 많이 나네. 5십일곱이 사람 초음우냐 네. 남자가? 네. 조 같지 않아서. 이하 밖에 내가 다 도우시고 이분들은 있지. 이일 달에서 좀하돈 들어. 어... 그래서 헤어진다 헤어진다 그래도 못 헤어지고 있어 말로는 뭐 사네 안 사네 이렇게 하지 근데 이 생일달에서 합의가 들어갔고 헤어지기 쉽지 않아 그리고 이 남자분이 만약에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 원래 일부 종서못 해야 되는데 아마 늦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게 헤어지기 쉽지 않은 사주고 여자분은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도 어 부지런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도 조금 게을른 성격이 있어. 음 근데 이 칠월 적이라면 사람이 좀 생각했던 거 자기 하고 싶은 일뭐 이런 거를 좀 야무지게 할수 있는 사주. 근데 이 사주에는 솔직히 또 돈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여자분이. 그래서 돈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가다 가다 이게 좀 다혈질이 있어. 성격이.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어떤 때는 조금 마치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두 분은 뭐 이렇게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뭐 헤어져 뭐 해도 치료를 다 해서 이 생일달에서 합의가 들어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분들을 왜 본데 이데 부딪히는 건 많아. 여자가 좀 다혈질이라 부딪히는 거말 금방 먹 좋았다가 금방 또 벤덩이 났다 이래 음. 그래서 남자분도 마치기 쉽지 않지만 남자분도 성격이 크게 좋은 성격은 아니야 많이 밖으로 돌아야 돼 남자분은 가만 히 있으면은 안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너무 밖으로 돌면은 화나 안나어 나.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둬 놓으면 안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돼내 사업을 하든지 내 일을 크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약간 한량끼도 있어. 응. 끼가 많은 사주라는 얘기야. 끼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놀기 좋아하는 끼, 뭐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끼 이런 게 많아. 근데 그렇게까지 실속이 없지 않은 사람? 어. 내가 이렇게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이분들 둘은 그냥 말로만 그러고 많이 부딪혀야 돼. 근데 뭐 산의 한소리 소리는 나오라는 형국이다 그랬어. 어. 그도 해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내가 아들, 이렇게 봤을 남자를. 때 여자분이 남이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마누라가. 음 남자보다 이 마누라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 나이 차가 나이나 나이 차가 나도 상관은 없는데 나이 차가 나도 여기가 신랑의 아기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어. 음그 신랑이 미웠다가도 이쁜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만약에 그, 싸우면 남편은 좀 져주는 편인데 근데 남편 성격에 여자가 질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또 어, 오히려? 어왜 이래? 왜냐면 이렇게 나이치가 나서 남편 여자가 남편을 지고 살것 같아지 근데 거꾸로 사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솔직히 여자가 남편을 이기면,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져주는 형국이거든 근데 원래는 남자가 많이 참고 살아야 돼 여기 사주에서는 많이 부딪히고 살으라는 형국이다. 그리고 많이 참고 살으라는 형국이고 이 부부가는 둘이서 올 내년을 잘 넘어가라는 형국이고 사네 안 사네 소리도 많이 나오라는 형국이다 그랬어. 근데 여자가, 남자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진 않는다 그래. 응. 많이 부딪히긴 해도 그렇게까지 근데 여자가 저기할 때 남자가 좀말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거꾸로 가라는 형국이잖아. 근데 둘이는 그래도 합은 들어. 이렇게 나이치가 나도. 내가 봤을 때는. 신기하네 응. 응? 신기하네요. 신기해 나도. 지금 보니까. 근데 합은 든다 그래, 할머니 봐. 어? 둘이 치는 것 같은데도 합은 들어. 둘이 또 죽다가 안살것 같은데도 또 합이 들어. 이게 여기 달에서도 그렇고 합이 같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응. 이렇게 봤을 땐 그래. 뭐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속마오면은 남자가 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능력 있는 사주 음, 응.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여자가 못 버릴 거야 아마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또 버릴 수 없다 그랬는데어떻게든이부분은 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뭐 떨어져서 왔다 다시 합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도장 찍고 헤어지기가 만만치 않다 그랬는데 헤어졌다가도 다시 오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오라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음. 이분들 응. 그러면 구설이나 뭐 이런 건있어니 구설은 이, 당연히 따라다니지 안 따라다닐 수는 없어 오래 이분은 내가 그러잖아 올, 올 내년을 잘 넘어야 된다 그러잖아 왜냐면 사람이 너무 합의가 든다 해도 올 내년이 안 좋은 해라 좀 조심해서 넘어가라는 해라 그랬거든 왜냐면 남편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괜찮게 넘어가라는 는 형국인데 내년 수가 그렇고 이 마누라는 올 내년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많이 부딪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사내 한사도더 많이 나와야 돼 홧김에 또 이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나 이렇게 정으를 봤을 땐 이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이 왜냐면 둘다다 금전적으로 고 사는 거는 없이 사는 집이 아니거든 <웃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살면서 사랑만 갖고 살수 없어 그쵸. 금전이 받쳐줘야지 사랑도 되는 거야 근데 이두 이 분은 금전은 있다는 얘기지 보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 여자도 뭐 내가 봤을 때뭐 활동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남편이 벌어다 줘도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여자분도 왜냐면 활동을 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보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 네. 누군지 말씀드리고. 그러세요. 이분이 누군 누구, 이분들이 누구냐면 남자분은 백종원 씨, 여자분은 소유, 소유진 씨 이렇게 두 분의 부분데 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어. 소유. 근데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여자분도 남자를 싫어하진 않아. 음. 그리고 이분은 말 그대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산가도, 이름도 이게 왜그냐면둘 다다 보면은 금전이 많거든. 그리고 여자도 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 뭐 헤어진다, 뭐 한다, 이런 거는 별로. 그래도 부부간이 나쁘진 않다니까. 이 내가 다, 다서 합의가 든다고. 방송에서 보면 소유진씨가 되게 애교도 많고 막 백종원씨한테 막 잘하러, 잘하는 것 같은데 싸우기도 하나봐요 많이 싸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교가 많은 사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막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음, 맞아 근데 보여주셔서. 그렇게 이분 사주를 봤을 때는 애교가 그렇게 많은 사주는 아니야 음. 애교가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보는 거랑 틀리게 좀 다혈질일 수 있어 이 사주를 보면은 다혈질티를 여자분이 여자분. 어, 어, 어. 그리고 애교가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땐딱 많지는 않아 머리는 좋은 사주야 사주에 둘다 금전은 있어 남자분은 돌아다녀야 돼내 사업을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리고 두분다 금전의 걱정은 없다는 얘기지 조원 씨는 말해보여요 사실 진짜 기업이죠 기업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유진 씨가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소유진 씨도 잘 나갈 때 결혼을 한 하는데 어. 뭔가 이게 2년에 그게 좀 맞아서 결혼을 한 건가요? 아 소유진 씨가 확 끌려서 가는 건가요? 내가 그러잖아요. 생일때서 합의가 든다고 둘이. 응. 나이를 떠나서 두 분이 합의가 들고 여자분이 남자분도 조,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웠다가 안보라그래도 불쌍해 보이고 저게 이뻐 보이면 다시 되고 이 부부는 내가 그러잖아 헤어지기 쉽지 않은 부부라고. 어. 나이치가 이렇게 있어도 헤어지기 쉽지 않은 부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 각자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 남자분이 또 자상할 때는 엄청 자상할 거야, 아마. 음,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거 자상할 때는 자상한데 또이 여자분은 금방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거꾸로 지는 형국이었죠. 약간 다혈질이 있다는 얘기야. 백종원 씨는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요. 음. 나와서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평소 본인 성격은? 그 성격이 그 사람은 솔직히 얼굴 관상에 있잖아. 얼굴에 금전이 많은 사주야. 어, 음. 얼굴 관상에 금전이 많고 그 사람은 먹는 데에 금 복이 있어.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저기하고 이또 만화님은 만화님 같은 경우에도 이 사주 관상을 보면은 금전이 없지 않아. 그 대신 놀면 안돼 이분도 음. 자기의 뭔가를 만족을 채우려면 뭐 움직여야 돼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부인도 놀지는 않을 거야 신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놀지는 않을 거야 막. 맞아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해. 움직여야 돼이집 부부는 각자 막 움직이면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가 내가 봐서는 달에서 합의가 들어 둘이 앞으로 더두 분이서 잘 살려면 서로 어떤 걸좀주심을 아니 뭐 지금까지 온 대로 가면 크게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둘이 그 하업을 보, 보니까 하업이 잘 들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분들이 이혼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수가 좀안 좋을 때는 그지만 이분들은 절대 그런 이별수는 안 들어 있다는 얘기야 음. 내가 이 쌀점을 잘안 보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뭐 이게 뭐 쌀점에 뭐 엽전에 다 꺼내놓고 보네 음, 음. 그러니까 괜찮아 이분들은 두분다 괜찮아요 나이치가 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쌈 안고 살겠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그렇지만은 서로 덮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괜찮아 남자분이 그래도 잘하는 거야 그 정도 하면 음. 잘 살겠죠. 예, <웃음> 네, 감사합니다.